Music mm -hmm. 그때마다 생각하러 오가만큼 극적이었고 그 순간마다 서로가 서로한테 내 반전이었어 아빠 근데 이거 한강 맞아? 어. 뭔가 왜시골티하지 여기가 하류라고 보면 되죠? 어, 제가 강화도의 딸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어, 엄마 이런, 그러면 이게 그 고구마 줄기야? 고구마 줄기 맛있는데 못 가먹어 인형 아니야 진짜야 강미이 진짜, 아, 아,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 아, 진짜 웃긴다 얘네 난 시골 체질이 아니야. 아니 아니 나그 포레스트 그거 보고 서 언니 보고서. 얘가 야 내가 산거야 우와 <목소리> 엄마 이거 진짜 옛날 집이다 응 엄마 여기 원래 누가 사왔어? 그리고 여기에 어, 원주님이 이 살았더라고 원준이 근데 이걸 팔고 어, <웃음> 이사를 갔지 이사를 가셨구나 이걸 팔았다고? 응. 언니 이거, 이거 여기, 누가 팔았 여기가 팔았지? 원래 아랫방 아랫방 아 손님방인가요? 아, 손님 방속기 안에 있어. 어, 이 벽이 대주로 만든 것 같아. 엄마 옛날 사람들은 진짜 이런 데 살았나 봐. 그치? 여기 나름 여기 천장은 어, 어, 어, 어, 어, 뚫려 있어. 이거 어, 너무 괜찮지 않아? 난 이게 너무 좋더라. 그 엄마가 만한다고이거 근데 이 얘는 어, 어, 어. 나오는 <놀람> 어, <놀람> 감자팀 제가 오리하면 짹짹 이 외에 가면 틀래 저기 아직 인터니어요 아, 아, 직 인턴이에요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아, 토로 저렇게 한 쪽으로 빼놓고 아 딱딱 토론 풀면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죽는 거구나 아빠 그렇지. 아 그러면 똥인 줄었어 진짜 청소 죽거리 아 진짜 언니 잘 본다 나 몰랐을 거야 아나 진짜 벌레라저 그냥 수, 수박 썩은 거 아니야 그냥? 나 이쪽에 야지 언니 왜 이렇게 잘, 잘 봐? 뭐야? 언니 노안 어, 아니야 쟤 개구리 새끼 봐 진짜 우와, 개구리 지금 아직 아닌 것 같은데. 아니야. 남자가 진짜 많아. 보니 가까이 가까이. 했어다 아, <웃음> 맛있어?